약을 좀안 먹어보려고 안 먹고 치료가 될수 있는 그래서 뭐 이제 술도 좀 끊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봤죠. 하루에 약을 한약 알맹이를 한1 0개 이상을 먹으니까 하여튼 간도 좀 수치가 떨어지고 신장도 좀그 신장 기능도 저하가 되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특히 당뇨 환자는 하체 근육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 어... 예. 그래서 근육을 활성화시켜 있는 필수 항암제 아홉 점류가이 안에 있죠. 지퍼가 되어 있네요. 지퍼. 지퍼. 예, 지퍼시고 이 투명 라인에물 네. 채우는 그 화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화수를 붓고 이거 이제 지퍼를 딱 잠굽니다. 아,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요, 먹기. 네. 그래서 뭐 다른 그릇에 또 옮기 옮겨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흔들면은, 네, 흔들어. 네. 아, 이렇게 미스꺼를처럼 생겼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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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두 박스면은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2 플러스 1 가격으로 네.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그 당뇨가 높은 것이 그래서 약을 먹게 된 것이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부터 계속 당화수로만 이렇게 먹고 약은 안 먹어요. 그런데 지금, 저, 이렇게 정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16년 전에는 혈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 그, 기본적으로 100, 이제 공복에는 160, 식사가 나면은 200에서 220, 이런 정도였죠. 또, 당하혈세수도 어, 거의 7이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 뭐, 6.12, 6점. 그래서 거의 정상이라고 그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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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두 조각하고 두 조각하고 콜라 세잔세 컵을 드셨습니다 네. 자, 지금 9 1이었는데 네. 과연 1 어, 0 30분 후에 네. 얼마나 올라가는지 네.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네. 209가 나왔어요 209야 그럼 91에서 거진요1 1 110. 올라가 1 0 정도 올라갔는데 네. 야, 이렇게 무섭습니다. 당뇨 환자 한우들한테는 이게 가려 먹어야 되는 이게 이게 먹고 싶은 걸못 먹으니 얼마나 이게 애타겠습니까? 이게. 아니, 본인도 지금 놀라신 표정인데. 이거, 이거 처음 해 봤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당아서 빨리 먹어야죠. 빨리 먹어야 죠늦었어 네. 네. 늦어서 빨리 드셔야 되는데 네. 우리 얘기하는냐고 지금. 당아서만 먹으면 이게 증상이 네, 네.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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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술도 먹고 정상적으로 해도 이 물만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먹으면은 혈당은 정상으로 나와요. 일단 당화수를 먹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눈이 맑아지지? 응. 눈이 맑아져요. 어. 눈이 맑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혈액에 탁해했던 혈액들이 정상화된다죠. 지금은 적혈구가 탁해져서 잘안 움직이다가 pH 4 정도 만 맞춰서 당화수를 먹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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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뭐가 좋아지냐? 우리 몸에 부종 같은 거. 아, 붓기나? 붓기나 부종들이 쪽쪽 잘 빠지는 거죠. 야. 세 번째는 피곤하고 나, 나름한 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몸에 막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우리 달리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고 나면 다리에 알통도 배기고 힘든 게 이게 다 젖산 분해거든요. 그 젖산 을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그게 근육통으로 낳거나, 우리가 농구들이 이렇게 그 농사를 짓게 되면, 막일을하면 막 어디가 아프다 어디 아픈데 네, 네, 네. 아픈데가 많죠? 네많은 네. 많잖아요 그게 젖산이거든요 음. 그 젖산을 분해하는 힘이이 안에 있는 거죠 네. 아, 이, 이 안이라는 맞아. 게 지금 당화수를말씀하니 당하식을 말씀하요 음과 양의 이두 분한테 다맞습니다 아, 같이 먹으면 아, 아. <웃음> 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렇죠. 젖산 분해를 잘해주니까 해주니 네. 그런, 그런 피로도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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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웃음> 아, 수는 음양으로 하면 수니까 음에 해당되고 얘는 곡식으로 만들게 양으로 되죠 그러니까 음과 양의 조화로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는 이 물은 우리가 나노기법을 하다 보니까 분자 구조가 많이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블록콜에 있는 비타민 종류가 분자 구조가 많이 잘라져 있어서 비타민 B의 종류가 사라졌어요 아. 그래서 그 비타민 B 종류를 요 제품에다가 우리가 넣은 거죠. 어... 비타민 B를 왜 집어 넣냐면, 우리가 포도당이 에너지 대사를 하려면, 우리가 피부르산이라는 우리 회로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 있어야 포도당 하나가 생산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설치해서 피부르산의 어떤 회전으그 돌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이 포도당이 실제로 에너지 대사를 쓰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B 종류예요 아 비타민 B1, B2, B5, 6, 12들이 있어야지만 사실 핵심적인 피부로 사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가장 지금 공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타민 B 종류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파, 밥이나 당일 탄성물이... 비가 많이 부족해서 흰 밥을 먹으니까 아흰 밥을 먹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영향이좀 많이 딸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미강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 요 미강 제품이요. 아 미강이 전체에 30%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미강을 그냥 미강으로 쓰지 않고 조강이라고 호칭해요. 조강 네 왜냐면 미강을 특수 공법으로서 조강화 시킨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소화 흡수를 좋기 위해서 네. 아주 미세하게 잘라낸 기법이죠. 네네 네.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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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옮기 겨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흔들면은 흔들어 이렇게 미숫가루처럼 생겼네 네, 굉장히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먹어요. 오. 아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온시한 상태에서 당당지간김를 이제 저녁 안 먹어도 됩니다 이한끼 <웃음> 먹었어요. 이제. 아 이게 한 끼구나. 네. 뜨겁게 드시면 안 되고. 네, 네. 그냥... 미지근하게 상온에 있는 물로 네네. 드시는 게 제일 그렇기 때 아주 효과가 좋아요 여기에 보면 유산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산균이 들어가 있네요 네, 장을 좋게 하지만 우리가 면역력도 올라고 우리 몸에서 비탄 B12를 만들어 놓은 게 장이에요 아... 그래서 유산균을 집어넣는 거죠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 3고가 걸린 게 거의 비슷한 기전을 갖고 가요 음...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걸리면 이게 우리가 다이사성 질환 중에 합병증을 유발하거든요. 아, 대사성 질환, 합병증을 유발하는? 네. 그런 음. 합병증을 유발하서 가장 문제없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음. 에너지 대사가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 에너지가 잘 안, 대사가 잘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모든 에너지를 합성시키는 예를 들어서 탄수화미 포도당. 우리가 단백질 먹는 거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3대 영양소로 부르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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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한번 움직이는데 2시간 걸릴 수도 있고요. 여보세요라 단어를 할 때도 3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빨리빨 에너지가 쓰고 빨리빨리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효소 반응이에요. 음. 이 효소 반응 촉진하는 건 미네랄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어, 그럼요. 그데그 미네랄이 물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식물에도 필요하겠죠. 음. 그러니까 수많은 보이지 않는 미네랄이